하이하이하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브에서 드디어 수익창출이 승인됐습니다. 와! 그래서 해보는 Q&A. 지난번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q a 댓글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지 궁금하네요. 그럼 한번 고고싱! 제일 먼저 댓글 남겨주신 오견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딱히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 보네요 아쉽! 다음!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들이랑 살 예정입니다 베토디어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제가 벌려놓은 게 많아서 아무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이하이하 안녕하세요 뭐... 노래라던가 게임 영상이라던가 ASMR이라던가 이것저것 생각은 하고 있는데 딱 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전에 와플 이후로 크림 파스타를 만드는 ASMR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찍을 때 당시에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 찍은 영상을 보니까 너무 구려서 그래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근데 또 와플처럼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충분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 감사 안 그래도 그런 거를 좀 마음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또 마음먹고 하려니까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... 어... 불가능? 음... 음... 좋아하는 건 간짜장인데... 많이 시켜 먹는 거는 치킨인 것 같아요 안 할래요 대규모 시참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배그의 좀비 모드 같은? 그런 대규모 시참 콘텐츠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했어요 아닌가?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... INFP... S였나? 뭐가 붙던데, 암튼, INFP입니다. 짱 흔한 INFP. 어, 일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,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닉네임을 아프리카에서 먼저 썼었고, 너무 길어서, 달콤한의 달 속삭임의 속을 가져와서 달 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, 대형 유튜버 분이랑 한번 합방을 했었어요. 근데 그방 시청자분들이 달송, 달송, 이름 이 달송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꾼 게 달장이었고요. 이 달장의 달은 달송의 달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. 달송을 달장이라고 많이 불러주셨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달장으로 하자 했어요.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지? 에이펙스인가요? 에이펙스면은 좀 천천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거는 제가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막 마인크래프트 방송도 보고 롤 방송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롤 방송을 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뭐 누나도 방송해봐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원래는 좀 침묵 위주의 방송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를 봐주신 분이 와 목소리 진짜 좋다 라고 해주셔서 되게 좋고 어, 내 친구가 아닌 사람이 나를 부단히 하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, 노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알바도 구하고 에이펙스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요 괴랑 요 정이랑 한 글자 차이인데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한 글자 차이를 노리고 요 괴로 시작을 했는데 뭐 <웃음> 계란 후라이? 계란말이? 어 김치볶음밥? 음, 엄마 밥? <웃음> 재밌었던 순간이 너무 많아서 딱 꼽기가 애매하긴 한데,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라고 치면은,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막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컨트롤을 유용한다던가 공포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하고 싶은 게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적으로도 게임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더욱 아무 게임이나 막 하고 싶은 느낌? 저 에이펙스 버린 시간 먼저 본캐 오리진에서 플레이한 시간은 980시간 본캐 스팀에서 플레이한 거는 991.4시간 그리고 부캐가 80시간 부캐 두번째가 55시간 세번째 부캐가 23시간 해서 다 합치면 2,129.4시간이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좋아하는 거는 라이프라인이었는데 요새는 왔어요 일단 배틀로얄은 525.14구요 아레나는 1249.09입니다 우리 에인젤이 더 최고야 짱이야 하나는 금방 생각났거든요 코스틱 근데 하나가 좀 애매하네 레이스로 하죠 랭크에서 레이스 많이 했으니까 에이펙스 레전드가 갓 나왔을 당시에 한창 하고 있었던 게임이 데스티니 가디언즈였거든요 근데 그 게임의 엔딩 컨텐츠를 보고 나서 할 게임이 없어서 친한 친구였던 제더한테 할 게임 없나? 이랬더니 제더가 아 그러면 새로운 게임 나오는데 같이 할래?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 하면서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구요 아이큐 R9. 뭔가 아이펙스 레전드처럼 속도감 있고 화려한 이런 하이퍼 FPS를 대표하는 무기인 것 같아요 DPS도 높고 총알도 많이 줍고 다닐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아이구글을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패스파인더의 글러브입니다 동글동글해서 귀여워가지고 좋아해요 랭크 게임 하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가 어려워서 뭐 솔랭을 하잖아요 솔랭이더라도 뭐 듀오랑 나랑 만나건 뭘 하건 어쨌든 같은 팀인데 팀플레이 안 하고 막 개인 플레이 하는 친구 만나면은 정말 정말 화나요 나는 막 팀플레이 하려고 맞춰주려고 하는데 막안 맞춰주고 자기 혼자 살라고 막 점프패드 깔고 가고 막 포탈 쓰고 페이직 쓰고 그래플링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 이것만큼 속상한게 없더라고요 팀플레이 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여러분 이렇게 수익창츠 승인기념 Q&A를 받아봤는데요 다들 흥미롭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, 바이 바